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해녀가 고령 및 지병으로 급성 심장사 및 익사하였다면 일반 및 수산 작업 중 재사망 공제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 포항지원 2016 가단 103666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이 바다에서 해산물 채취 작업 도중 빗바람에 따른 높은 파도에 휩쓸리는 등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때문에 익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작업했던 다른 해녀 9명은 망인이 해산물 채취 작업 도중 비바람에 따른 높은 파도에 휩쓸리는 등의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양쪽 오리발이 벗겨진 채로 발견되었으며 무거운 납출을 몸에 차고 입수하였고 사망하기 1개월 전까지 고혈압, 만성허혈성, 심장병 등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상 약간의 심장 비대가 나타나며 심전도 검사상 이상 소견으로 심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리발을 벗고 육상으로 올라오던 중 망인은 평소 지병인 심장질환 등에 기인하여 해상으로 추락, 익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사체 의 범한 의사는 직접 사인을 익사로 추정하였으나 위 사체 검한 의사도 부검을 하지 아니한 이상 외적 검사만으로는 망인의 심장질환 등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한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3항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